지금까지 이런 새 차는 없었다 이것이 새 차인가 새 차인가 어동주뷰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했다 동투뷰 같은 경우는 진짜 생초보 이제 막 입문하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로 설명을 해준게 아닌가 싶어서 동튜브처럼 세차를막 입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 세차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정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보자 세차를 나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겠다 아니면 나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세차를 하고 싶다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세차를 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세차 입문이 쉬우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세차를 하려면 이제 준비물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말이야 버킷 그러니까 뭐영월 버킷이라 그러는데 그냥 보통 집에 있는 뭐깡통도 좋고 마켓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거 보통 하나 준비하고 카샴푸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휠을 좀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 휠클리너 정도 하나 뭐 미트나 스펀지 그리고 마지막 수공정에 가서 할수 있는 드라잉 타월 요것만 있으면 간단하게 세차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야 되니까 준비를 하자고 유튜브. 이제 세차를 시작해보자고 세차를 시작하려면 이제 물통에 이제 물을 받아다가 적당량의 이제 샴푸를 타줘야 되겠지 너무 많이 타지 말고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만 타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 거품이 많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마찰을 좀 줄여주게 되겠지 그래서 거품을 좀 충분히 내는 게 좋아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차에다 물을 뿌려 볼 거야 물을 뿌리는 데도 순서가 있다고 나는 제일 상단 루프 있는 데부터 물을 뿌려주면 돼. 아, 미안하다야 어이, 번거롭네. 어디부터? 루프부터. 위에서 아래로 하는. 그 다음에 업류에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업류 이제 후변부터 측면으로 가자고 이제 측면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측면까지 온다 음에터는 이제 하단으로 가야지 왜 하단을 제일 나중에 하냐면 아무래도 하단에 흙이 많이 묻고 오염물이 많이 묻는 부분이라서 밑에서 작업을 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하단을 제일 나중에 이렇에도그리휠 네, 하우스, 휠을 쓰제차 안쪽 <웃음> 이렇게 흙이나 오염물이 들어있는 거는 좀털로내고그 다음에 하단 스페이 있는 데스페이 있는 데도 이렇게 날려주고 날려주고 또 같은 방을 뒷바 요렇게 해주면 되니까 요게 이제 애벌세차요그 다음에 밑에다 묻혀놓은 샴푸를 오염물을 닦는 작업을 해야지 애벌세차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붕부터 내차좀 지붕이 높아 그러니까 셀프세차장 같은 데 가면 작은 그저 사다리 같은 게 있긴 한데 내 차는 조금 높으니까 일단 방법만 가르쳐 주는 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발판 내가 바 밟고 발코 올라갈게 제일 먼저 상단 부분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앞유리 늘 닦아주고 다시 뒤로 가서 뒷유리도 닦아주고 하고 이제 측면으로 그리고 이제 가끔씩 샴푸를 더한 번씩 적, 적셔주고 생미로도 닦아주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하단을 닦아줄거야 왜그러냐면 밑에서 닦다가 위로 올라오면 은 흙먼지 같은게 오염이 돼가지고차 도장 표면에 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잔기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공정에 하단을 좀 닦아줘야 돼 이렇게 닦아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벌세차 했을 때 순서대로 다시 이제 물을 뿌려주면 된단 말이야 에벌세차 때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니까 루프부터 부분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체는 다 끝난거야 이제 조금 휠을 좀 깨끗이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밑차 한 거는 빼놓고 휠 전용 밑을 따로 하나 마련을 하는게 좋아 왜 그러냐면은 휠 닦던, 닦던 것으로 도장면을 닦으면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생기고 데미지가 가겠지 그 다음에 휠을 닦을 때휠 구석구석을 잘 닦아줘야 휠에 묻어있는 때가 닦여 나오겠지 휠을 조금 더 깨끗이 관리하고 싶다. 이런 이제 휠 전용 크리너 위해서 닦아내면 된다고. 그러면 웬만한 찌든 때도 다 씻겨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닦아주고 다시 꼼꼼하게 이제 부서 부서 물 뿌려주면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세차가 끝나면서 드라이 전용 타월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좀 준비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살살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닦아준단 말이지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간단 세차는 끝나는 거란 말이지 오늘은 어 외부 세차편 좀 간단 세차 이런식으로 하면 쉽게 세차할 수 있다 하는 걸 영상에 담아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걸좀 지향해서 튜터한테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가르쳐 줄게. 선생님이 <웃음> 선생이좀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 준거 같아. 미안해.